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2021 하이서울 기업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이곳엔 무려 100개의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4차 산업 패션 뷰티 다이오 헬스케어 제조 서비스 4개의 테마로 분류해서 우수 제품과 기술 전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업 소통 포크 콘서트예요. 네. 소통의 매력에 빠져 보세.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빠져보실까요. 음, 레이저 라벨 프린터인데요. 지워지지 않는 컨셉의 프린터고요. 네, 산업용으로 이제 프린터 사용하실 때 언젠가는 지워지게 돼요. 근데 저희는 레이저로 추가해서 인쇄하는 방식이 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고 레이저 자체만으로 인쇄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모품이 필요가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크로 니들 롤러를 개발하고 특허를 갖고 있고, 드럼 병원이나 에테틱 스파, 전문가들이 이제 피부 및 탈모 쪽의 케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건요 네, 탈모에도 효과가 있고요. 음. 이걸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바디용이고요. 머리 쪽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음. 신제품인데, 어. 아. 어, 공기청정기 발열된 네. 제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요게 휴대용이에요. 네, 이게 휴대용. 네. 차량용 공기청정기인데요. 배터리는 내장형은 아니라서, 케이블로 네. 연결을 해서 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키면은 직접 사용이 좀 가능합니다. 요거는 작은거는? 미세먼지 측정기로 이 제가 제 있는 공간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보사랑이라는 채널이에요 이름은 되게 친근한 느낌이네요 <웃음> 뭐 디자인 문구부터 강아지 용품들 그리고 디지털 용품 전 카테고리를 다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런거 아, 판매한다는거죠? 네. 저희 대표 브랜드고요 모나미 오시면. 드림 있어서 정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알파알람텍이라는 비상경보기 전문 제조업체고요. 취급 제품으로는 요 음성유도 시각경보기와 전자호르라기이두 가지가 대표적인 취급 제품이고요. 음성유도 시각경보기는 화재가 났을 때 모든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들 특히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화재에도 더 취약하잖아요. 대피 음성과 번렬로 장인 및 민간인들이 화제시의 음. 탈출이 아, 네. 안전은 네, 네, 저희 책임지는이원 네. 제품이네요 네. 국민 안전, 생활 안전, 재난 안전 그 네. 앞장서는 기업이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전부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네. 아, 되게 예쁘네요, 정말 아, 네.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아, 오, 음. 음. 음. 음. 향이 나죠? <웃음> 하이서울 기업 페스티벌의 취지는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하이서울 기업 협회 협회장 주샵보의 조현종 대표입니다 와 여기 협회장님이시네요 예, 예, 예. 네. 뭐 지금 어,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음...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경제인들, 경영인들이 기업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배경이 되는 기업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모두 고마운 투징입니다 너무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향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만남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기업과 소비자들을 만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시간과 더 좋은 장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스파을 화이팅! 파이팅! 멋진 축하 공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잘했어? 네! <웃음> 어, 지금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 지금 나이도 <웃음> 하세요? 놀라! 네, 놀라! 네. <웃음> 오랜만에 보게 된 반가운 얼굴들. 크포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롤리우드님. 놀라해진님 <웃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전시장을 돌면서 각 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 전시를 살펴보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I saw you, I see money.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 a 요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네네. 너무 좋았던 거 같고, 특히 크포 크리에이티브 포스 사랑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1인미디어 지원 사업에대해서좀더뭘할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1인미디어 크리에이티브 포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